이게 슈먼 인상에서 어떤 시기였는지 알죠? 그리고 이 곡이 누구에게 선정됐죠? 학교에서 여기 퀄르테 팀은 최정예 멤버들로 이제 소문난 팀이고요 각 실기에서 최상위 등수를 달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진짜 평소에도 한수진 님 영상 구독도 해 놨고 아잘 모르겠어요. 괜찮나 <웃음> <웃음> 그래도요. 못 잡았어. 아, 기대된다.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웃음> 마음껏 노래해주세요 평소에 성격도 그렇고 좀 빠른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이렇게 느린 곡나와가지고 처음엔 너무 당황했는데 직접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기분 좋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음 <웃음>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웃음> 우리 친구들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조금 약간 사랑 안전이? 런 음. 것도 이미지에 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슈만 인생에서 어떤 시기였는지 알죠? 정확히 아,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이게 1842년도에 작곡된 곡인데 슈먼 어, 신혼? 어, 신혼 때 작곡했던 곡이에요. 근데 그 결혼 스토리 알죠? 클라라와의 결혼 스토리. 네. 연애를 오래 했었는데 네. 클라라의 아버지자 슈만의 스승인 프리드 빅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네. 나중에 소송까지 네. 소송에서 이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게 1840년도였어요. 응. 그래서 겨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슈만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들 너무 클라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앞이 잘안 보이니까 너무나도 불안했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거의 140개 되는 뭐 가곡성 그래서 이어 n 성이라고 불려요 실만 인생에서 근데 그런 영향이 지금 여기 그대로 트랜스퍼가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곡이 누구에게 선정됐죠? 그게 음... 근데 네. 아 네. <웃음> 어, 그 슈만의 후원자였던 카운트 빌로스키라는 사람에게 헌정이 됐는데 사실은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작곡했다고 해요. 그니까 그 정도로 많이 클라라를 사랑했고 그런 것들이 다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멜로디 클라라를 향한 그 사랑의 멜로디 근데. 그 밑에 어떤 게깔려있어 약간 월츠 느낌이 깔려있잖아요 숨겨진 월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월츠가 둘이 추는 거잖아요 그쵸? 커플이 추는 거기 때문에 약간 취한 듯 하면서 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여기는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다른 느린 악장이랑 달라요 그리고 셀의 느낌이 어때요? 이 전악장 <웃음> <웃음> 그냥 빠르지는 않죠. 뭔가 그 독일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으스스한 숲, 숲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숲 안에는 요정들이 있고 그런 숲에 한참 헤미다가 갑자기 이 여기 처음에 그냥 바로 <웃음> 디미니시 코드로 시작되는 이 악장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쵸 그냥 <웃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슈 마니. 근데 왜딥 i m 코드를 통해서, 더미넌트 n a 코드를 통해서, 멜로디를줬을까요좀 약간 해결하는 느낌을 주고 싶 b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내 생각에 b 크를 주고 싶었던 g 같아요. 그 전에 스텔 o 가좀 어둡고 으스스하게 끝났는데 영어로는 클리어 d 이라고 해요. 숲에 한순간에 가면 갑자기 나무가 없고 job. 그대로 d j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이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요정들 사이에 뭔가 무섭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 따뜻한 햇빛이 딱 들어오면서 그 모든 으스삼함이다 사라지고 바이올린이 그 햇살 가장 강력한 그 가장 따뜻한 그 햇살 한 줄기를 가지고 첼리스트한테 비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할 얘기가 있다요 어, 하면서 이렇게 딱 터스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만이 참 이게 너무 좋은 게 악장을 하나로 이렇게 두지 않고 앞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악장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나요? 한번 해볼래? 끝부분? 어때요? 약간 질문 같지 않아요? 그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질문을 띠는 것처럼 나랑 함께 할래요? 하는 제스처처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물소로가 돼요?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 다음 악장, 사악장 했다고 했죠? 빰빰빰 이게 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음과 끝이 그 전과 그 다음 악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 스트럭츄얼리도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우리를 전부 놀래켜줘요. 근데 너무나 따뜻한 그런 소리로 지금 소리가 그때 우리가 전 라운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음악기다 보니까 카레가 잘 안돼요 카레가 어, 안 되니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둘의 대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만 더 들어 지금 대화가 잘 안되니까 조금만 더 나와줘요 음. 엔트런스 대 싶어요? 응? 응.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지금 피크로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어, 좋아요 좋아요. 이게 포코아포코풀센도인데 미속적으로 소리의 밀도를 유지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이즈가 디벨롭을 하면서 더더 더 많이 올라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를 약간 조금 풀어주면 어떨까요 <목소리> 비올라라. 근데 이이 섹션 자체의 느낌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스테이블한가요? 아니죠. 엇박자 때문에 어때요? 뭔가 계속 설레는 아, 마음으로 네. 어, 계속 언서튼에게 가는데 지금 뭔가 엇박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됐어. 아, <웃음> 어,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음, 정말 이거. <웃음> 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이 부분에서는 한번 그냥 실험삼아 조금 더 마음대로 해봐요. 음. 네. 조금 더 프리하게 한번 가볼까요 템포 자체로도 살짝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잡아당기기 보다는 앞으로 그냥 한번 풀어줘 볼까요 네. 리나요이 음. 부분 누가 리드예요? 들어가는 엔트런스 숨을 음. 이렇게 하고 음. 일단 그전 섹션에 그 비올라가 약간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항상 지금이 순간이다 하면 이미 좀 늦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안티스팻을 조금 더 일찍 한번 해보면 지금 노래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음.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그쵸? 그 시간을, 타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주면 좋겠고, 진짜 피아노 한번 해볼까요? 이제 혼자잖아요. 그쵸?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해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너무 생각하지 말고, 피아니스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브라토 좀덜 해볼까요? 거의 없게. 진짜 코랄처럼. 음영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 슈만이라고 해서 다 굵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센스티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섬세함을 좀 충분히 표현해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은 조금 뭔가 굉장히 헤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 지금 소리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비올라 소리 지금 계속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근데 이 캐릭터이기는 지금 조금 헤비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좀 무거운 캐릭터였다면 여기 반주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약간 더 흘러가고 조금 더이게 끌고 한번 가봐요.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잡지 말고. 이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어핏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한번 줘볼까요? 그 안에, 두음 안에 활이 스피드를 사용해가지고 방향성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부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페이스가 그조돼로 감정이 좀더 페이스가 올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템포가 보통 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죽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게 약간 월스 느낌이 자꾸 이렇게 돌고 돌고 돌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약간 잡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잡게 되거든요.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여기는 이제 그 템퍼 1부터는 정말 계속 계속 어디로, 어디로인가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밀트누트를 하고 첼로가 거기에서 모든 거를 다 잡아서 시간이 멈추는 그때서야 우리가 템포를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어, 비슷한 템포로 음, 계속 제자리에 있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가 쉬워서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페이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에서 그쳐요 음. 한번 페이스 만들어 볼까요 앞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노래.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첼로가 안 나와요. 어, 특히 피아노가 지금 아쿠스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더 줄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완전히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뭔가 아까랑 감정선이 다르죠 뭔가 엄청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하모니 프로그레션도 아까는 어디론가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는 그냥 스톱이에요 근데 이때 1842년 이곡 작곡하기 전에 클라라랑 예상치 못하게 좀 길게 헤어져 있었대요 그 연주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이런 그리운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런 모든 감정을 한번 타임으로도 주고 비브라토, 뭐 볼스피드, 웨이트 그런 거다 이용해서 한번 마음껏 해봐요. 여기 제약 받지 말고. 지금 새 어, 사람들, 이 친구들도 너무 잘 받쳐줬고 하나만 더 여기서 멜로디가 중간 음들, 빠른 음들 때문에 조금 서두려고 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약간 한 템포 조금 이렇게 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음 사이사이에 줘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 마지막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바로 저는 마지막 바로 저 이게 페이싱이 어, 피아노가 너무 이렇게 단단단 이렇게 앞으로 가면 여기서 페이싱 잡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사이사이에 약간만 더 여유를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기가 편할 거예요. 마지막만. 마지막 바로 저는 조금만 더기게해볼까요 음, 아유, 고생했어요. 어, 너무 좋다. <웃음> <자>. <웃음> 어, 소리도 너무 좋고, 팀크도 좋고. 네. 응. <웃음> 제가 평소에도 되게 존경하시는 달리니트 분이어서, 밖에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너무 좋고, <웃음> 너무 좋고 <웃음> <웃음>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 저는 고생합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같은 악기여서 너무 떨렸는데, 평소에도 저 하는 솔로곡도 다 영상 다, 다 보는데 <웃음> 진짜 완전 구체적으로 다 잡아주시고 흐름도 그렇고 작곡된 배경 같은 것도 알려주셔서 되게 여러모로 도움이 엄청 됐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제좋잘할 거라고 <웃음> <웃음> <웃음> 네. 어, 아직 안 떨리는데 그날 되면 엄청 떨것 같긴 해요. Sorry. <laughs>